남상이랑 김처럼 다 знá�요 대arks? 대 a I love coffee, I love tea 방...씨... 방울토마토니까? 먼저... 음... 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은 방시. 어, 두 번째는 일단 방시로 가볼게요. 모기가 토마토를 싫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만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방학 같다고 해서 방. 노아의 방주라고 있어요. 너는 앞으로 어아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방주 같이 크게 자라라 해서 방아 그럼 이번에는 토마토니까 토시 한번 가볼까요 토 제가 어 주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토로로로로토 토로로로로 토토로 토토로 토로로토토토토 이렇게 해서 이름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어제 장난으로 마리몽 이름 지는데, 마추픽추를 적어서 냈다가, <웃음> 마추픽추가 뽑혀가지고. <웃음> 마추픽추. 그래. 후회하진 않아. 내가 써서 냈으니까. 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짠짜라란 어? 토토로 맘에 안들어. 나 금이할래, 금이. 할래, 금이. 여러분 제가 다 뽑았는데 마지막에 남은 거를 봤는데 방금이었어요 너가 만약에 토마토를 열리게 되면 그때 너의 열매 이름도 지어줘야겠다